이번에 공략할 보스는 무상의 내전입니다. 번개 속성을 띄고 있기에 불속성을 이용한 가부와 얼음 속성을 이용한 초전도가 효과가 좋아 보입니다. 우선 패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바위가위보 패턴입니다. 바닥에 진행 경로가 다 보이니까 그걸 보시고 피하면 됩니다. 주먹 나올 때 옆으로 피하시고 원형으로 두시면 다음 패턴은 아예 안 맞게 되니까 쉽게 딜타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가끔 바닥에 표시가 없는 주먹 공격도 하는데 이때는 주먹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다음 자주 나오는 드릴 패턴입니다. 엄청 느린 공격이고 피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맞으면 엄청 아프다는 거. 다음은 레이저 패턴입니다. 바닥에 마법진이 펼쳐지고 네 방향으로 엄청 긴 레이저가 나옵니다. 주인공의 이 e 스킬로 막을 수 있으며 방향 따라 달리면서 가까이 붙으면 이렇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에 가까이 붙어서 딜타임 노리시는 게 엄청 이적입니다 다음은 감옥 패턴입니다. 보스가 큐브를 주변에 흩뿌려놓으면 이 패턴인데요. 플레어를 가두어서 번개를 떨어뜨리는 패턴입니다. 번개는 바닥에 표시가 나오니 그 표시를 보고 피하시면 되고요 주인공의 이스킬로 e 해피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바위 위로 올라가 주셔야 되고요 번개 기둥은 시계 방향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패턴 시작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시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레이저 패턴때처럼 딜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빠져나가신다면 빠르게 붙어서 딜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의 내전의 하이라이트, 도트 피하기 입니다. 패턴 시작 전에 큐브 주변에 파도처럼 원을 그리면서 시작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때는 살짝 멀어져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이나 자세히 보시면 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회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붙을수록 더욱 더 피하기가 어렵기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합니다. 그 외에도 무상의 바람처럼 마법진 나오는 패턴도 있고 박수 패턴도 있습니다. 마지막 패턴입니다 어, 이것도 무상의 발음하고 똑같이 죽기 직전에 나오는 패턴이구요 무상의 발음과 달리 주변 코어를 부셔야 합니다 물리 공격은 먹히지 않고 오로지 원소 반응 공격만 영향이 갑니다 기본으로 주는 앰버의 불화살이 가장 잘 먹히더라구요 이렇게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턴들을 다 숙지한 후에 플레이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모두를 지켜봐 뜨끈끈하지 뜨끈, 시합해보자. 뜨끈뜨끈하지? 응!